기절했다! <웃음> 아. 와! 콤보 개지렸다, 진짜! 와! <웃음> 와! 이걸 이겼다고? 어, 지난번에 천만원 치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준건 기억나죠? 어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나누는 아, 이벤트 하도록 어렵다. 하겠습니다. 자, 린입니다. 영객이에요, 완전. 이 친구는. 우리 생도결투할때 띄우면, 한번 띄우면 애 완전히 막사발이 만들자. 그런 느낌이랄까? 어, 밀치기 넘어짐 공중이지, 1번 스킬이. 떴다 말이야? 또 밀치기 공중 공중이에요. 공중인데 기절이 있어요. 착지 안에 기절이 있으니까 평평, 그 다음 또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3스킬이 또 와싸다 퍽한데 또 기절이 있어요. 오, 이거는 완전히 콤보 캐릭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okay. 제가 길을 열어드리죠 와우 와우 와오르길인데방 <웃음> <웃음> 이렇게 뒤돌아서 이걸 한번 쭉 까고 그 회전을 이용해서 그대로 처리해서 오르겐 <웃음> 어. 자, 일단은 외모평가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외모평가부터 와우 어. 약간, 요런, 런 쪽, 요런 쪽. 알지? 어? 요런 쪽 누나 알지? 약간, 뭐라고 할까? 슬렌더? 어. 평타 한번 해볼게요. 약간 그, 무기에서 건틀릴때 느낌이다. 그죠? 얘 자체가 또 건틀릴 쪽이다 보니까. 근데 요 평타에 기절 확률이 있더라고요. 고각되면 기절 확률이 50%가 되던데, 무려. 자, 일단 스킬 알아서 보도록 할게요. 아 짧네. 자이번 스킬. 와이번 스킬이 날라가서 접근하네요. 자3번 스킬. 어 약간 이런 거 자세 모아가지고 펑 치면서 기절시키는 거. 자이번 스킬 좀 멀리서 한번 써볼게요. 아 찍을 때 약간 각 바꿀 수 있네요 위치 바꿀 수있네딱 썼어 썼어 썼어 썼어 썼어 썼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이런 느낌으로 뒤로 확 깎으면서 찍을 수도 있고 와회피기 개간지다 회피이 아, 딜은 보시면 안돼 딜은 보시면 안돼 아직 뭐 강화 같은 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속성 강화 안 됐고 잠깐만 삼스를 내가 잘못 이해했나 봐 되게 멀리 날아가나 봐 나는 그냥 탁이 정도 정권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이 정도에서 아, 장풍이네. 약간 거리가, 한이 정도? 충분히 가네. 43만 뜨는데? 43만에 실신했는데? 좀... 오, 저 아빠 죽을이네 자, <웃음> 용결투가 지금 충격이 좋는 않습니다, 요즘. 어, 린이다. 린 태원에 저분은.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 근 뭐하노? 와! 방금 태호가 내가 찍으려고 하다가 기절 당했어! 와! 와! 저, 태호 저거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는데? 와! 봤어요, 방금 이거? 야, 이거 뭐야, 방금? 이거 뭐지, 방금? 미칩뿟다니까? 상대 웜 딜도 있고, 근 딜도 있고, 자, 이럴 때는 이제. 그리면요. <놀리매냐> <놀리매냐> 와 와야 진짜 내가 저분레이첼로 바꾸면 물로 따라붙고 갑자기 세인으로 바꾸면 나도 린으로 바꿔서 바로 그냥 1스킬 올려버렸거든? 상대 세인이 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걸 끝나는 거야 이거 105렙이었어요? 어, 뭐가 레벨이 왜 이런데 이거? 어 린이다 린이다. 가능하겠나 이게 내가? 와 린이다 와 잠깐만 누나 118의 린이야 여러분 와 누나 잠깐만요 뭐,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겠노 이거 뭔데? 야 이거 뭔데? 내뭘 당한거고 어. 텐요? 아. 와하하하 발창이 들어갔다 어, 아하하하하하하 와, 뭐? 야, 끝났다. <웃음> 야, 이게 릴이네. 야, 이게 릴이야. 미칩 붙다니까? 오각가면 기절 걸렸을 때 기절 추적 반깍 들어가가지고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 똑같은 분이죠? 기절했.. 다와콤컴개 <웃음> <웃음> <웃음> 지렸다 진짜 와 <웃음> <웃음> 발차기 딱 기절할순간 그 그나... 다음 <웃음> 부두두세웠벅고 <웃음> 벅쬐고 <웃음> 엄춰 <웃음> 아야 어? 와, 들어갔다. 아? 아, 씨, 아깝다.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걸이겠다고 진짜 내가 몰렸거든? 이건 내가 졌어야 되는데, 세인이 기절했었어. 어. 아이, 재밌네, 이마 이거. 어또린이야린 되게 많이 쓴다. 어! 어, 저거 저렇게 멀리 날라오나? 어, 기절했다. 개섭됐다. 그놈의 메테오를 맞아가지고 딱 기회를 잡았는데 야, 기절 들어갔다! 기절 들어갔다! 와! 이제 오가 가면 더 좋은 손맛을 볼수 있겠네요. 근데, 어, 아 그만 좀 패세요. 저분은, 아까 저분 거내한 번, 한방 맞고 죽었지? 아니,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는데, 이거는. 점점 빠르게. 어, 내가 왜 기절했는데? 나이 새끼 쓰고 있었는데 왜 기절이야? 저분 지금 신나게 결투 즐기고 계시는구만, 지금 보니까. 아, 아깝다. <웃음> 이분은 내가 못 이겨야 돼. 와, 진짜 리나한테 갑자기 기절 한대 잘못 맞으면 그 뒤로 속성 시너지 스킬들이 막 뜨니까 그거 연계 뻥뻥 때리면 죽을 수 있어요. 1 1 3레이면 아마 스펙이 월등할 거예요, 나보다. 아마 이런뭐 보통 투력 한 18만원 나오거든. 많이 보면 20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흠을 가라앉히고, 흠을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물생이 그걸 알고 쉽게 못 들어오네. 오케이 잡았다삼 스키 미리 와 리틀 <웃음> 자 이쪽 연희 킬 아, 한방남았다 오케이. 연희 잡았 어요? 제가 할줄 알고 있었 는데, 오케이 들어 갔다, 들어 갔다. 나이스! 야, 개 멋있었는데, 우리 팀 방금? 11월 9일 업데이트 상세 안내입니다. 어, 무신강님 린이 나왔죠. 린이 일단, 어, 꿀벅입니다. <웃음> 요 자석을 이제 쭉 잡아 나가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린은 무료로 한 명은 받을 수 있다. 아, 요요와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좀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받아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에 이거 중요합니다 신규 조합 아이템이 추가 되는데요 모조 카드 소환 그 징글징글한 자석들을 옵션 고정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100일 기념 코인 조각 조각 엄청 많죠? 이거 희귀 룬석 조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카드 소환 목록에 수리금 에이스 추가됩니다. 이제 상시 추가기 때문에 이제 뽑기 하시다가 뽑을 수 있습니다 무리 뽑기 하다가 장비 옵션 수치 변경 시에 골드 소모량이 다향 조정됩니다. 아, 이런 거는 무조건 반갑지. 어. 그 다음에 룸보스 잡았을 때 이제는 옵션 수치 변경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됩니다. 태생 4성, 5성 장비도 이제 분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웃으면은 그에 합당한 조합 아이템 4개씩으로 바꿔주게 되겠고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게 너무 꿀벅이. 하지마, 이 개새끼! 어, 아, 근데 무슨 얘기 하냐다 갑자기 봐봐. 이 씨, 사람이 기 야, 자꾸 이내 생각을 막 흐트러트리지 마라 말이야, 리나. 어? 오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이린소환 <웃음> 성장 이벤트 해가지고 요거요거요. 요거. 없고 이제 좀 키웠는데 가하하하요는 마치 치이죠죠을 학비를 대학 갈 때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 하런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랄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비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무기 승급 재료입니다. 와, 하성 승급 카드 하장잘받았하요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복귀 유저, 신규 유저 출석 보상입니다. 그래서 신규랑 지금 또 복귀랑 타이밍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신규 유저 출석 보상, 푸짐하게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법 같은 거 들어있고, 뭐 어떤 성장하는 것들 쫙 들어있고, 루비도좀 들어있고요. 청개 들어있고, 정신급 뽑기도 10법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성용 소환권 한장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14일 동안 푸짐하게 받으면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귀 유저 출석 보상 보겠습니다. 10법 어 바로 주고요. 첫날부터. 더, 그 다음에 4성 용서왕권이 2일차에 바로 꽂아줄 뿐에요 복귀는 2일차에 4성 용서왕권을 꽂아줄 뿐입니다. 첫루비 들어가 있고, 어, 영웅무기 승급 재료 같은 것도 있겠고, 장신국보 5성 승급 두장 이렇게 있습니다. 어,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순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고요 복귀 유저들은 좀 빠르게 다시 탄력을 붙이라고 좀 앞쪽에 좀 몰아놓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네요. 자, 개발자 노트 한번 볼게요. 장비 옵션 종류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장비 옵션 수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장비 옵션 종류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지? 이거 옵션 새로 띄우려고 육성 계속 다시 만들어 놓 새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어 기능은 아직 지금 나온건 아니에요 만들고자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해당 기능을 활용하시는데 있어 필요한 아이템은 남는 재화들을 통해 만드실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중요하죠 요두 요 줄은 내가 보기 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게임을 켜 놓는 그 피로도가 있었을텐데 그거를 좀 완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룸모 필드 오프라인 플레이, 룸모 던전, 넥서스 코인 파견 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꺼도 애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한 번에 살짝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해주면 좋겠네요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반갑습니다구 바이